2020년 10월 27일 저는 한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What? 챌린지 프로젝트로 구독자들까지 행동하는 챌린으로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계신 한국사장님의 콘텐츠가 멋진 자기계발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물론 저도 언젠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지금 유튜브에 도전 영상 몇개 올린 것 가지고 책을 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한테 제안을 하셨나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인플루엔셜이라는 출판사가 미움받을 경기라는대 베스트셀러를 배출한 그런 출판사인데 뭐 얘기는 한번 해보자 뭐 책을 쓰진 않을 거지만 미팅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으로 미팅을 잡았습니다 이제 미팅부터 시작해서 모든 출간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타임라인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에는 회사를 가야 되니까 저는 토요일날 미팅을 잡았는데요 기획안을 받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요게 그날 받은 건데 아직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도전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주셨는데 20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미팅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할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생을 뒤바꿔줄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했고 때로는 실패 하고 때로는 성공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분명히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출판 과정에 앞서서 책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샘플 원고를 작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여섯 꼭지 정도를 샘플로 작성해서 출판사에 전달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앞에 도착했어요 이제. 원래 목표했던 거는 그냥 제대로 한장할 겠는데 막상 진짜 경험을 보니까 배운 거는 진짜 쉬는 방법이었다 이런 목표랑 진짜 성과가 네. 달랐던 부분을 아, 제네 샘플 원고를 출판사 측에서도 확인해 주셨고 서로가 오케이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도장까지 찍은 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출판 계약에 대한 설명 듣고 방향성도 얘기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본격적인 출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 근데 이 글을 쓴다는 게 영상을 찍는 거랑은 정말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영상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를 둘러싼 환경 뭐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글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묘사를 해야 됐어요. 게다가 저 직장인이잖아요. 처음에는 뭐뭐 뭐 일주일에 한 꾹지씩 뭐 퇴근하고 좀 쓰고 주말에 조금씩 시간 내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게 진짜 말이 쉽지 평일에는 퇴근하고 진이 빠져서 쓸 엄두가 안 나고 주말은 저도 사람인데 너무너무 쉬고 싶고 아그 와중에 어쨌든 글은 써야겠고 그렇다 고뭐 또 앉으면 글이 뿅 하고 나옵니까? 아마 써지지도 않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창작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주말 반납해가면서 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약 6개월 동안 원고를 써나갔습니다 저는 여기 숙소에 와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뷰가 장난이 아니죠? 저 뒤에 저기가 잘안 보이긴 하지만 저게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여기서 딱 글을 쓰면 이 뷰가 딱 보이면서 그냥 바로 그냥 베스트셀러! 와! 퇴근을 했고 피곤하지만 원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챌린지들을 글로 기록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저만의 위트나 센스를 최대한 살려서 20가지가 넘는 그 원고들을 써나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미친듯이 내리는 8월 마지막 날이고요 책 본문 디자인 관련해서 미팅하러 지금 출판사가 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본문 디자인이 나왔다는 건 책이 이제 거의 다 나왔다 거겠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네. <웃음> 오랫동안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책이 나오기는 하는 건가? 하고 좀 그렇게 막 실감은 안 났었는데 본문 디자인이 나오고 또 글이 책이라는 틀 안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 내가 책을 쓰고 있긴 했구나 싶으면서 좀더그 출간을 향한 에너지가 생겼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책 나오기 두달 전에 태아의 초음파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웃음> <웃음> <웃음> 완벽한 생각이 아니지만 밤에가 새롭네요. 어느덧 9월입니다 지금은 출근 전에 글을 좀 다듬고 있고요 이제 출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원고를 쓰고 있고 이제 개고를 진행하고 그 다음은 무슨 단계지? 하여튼 그렇게 이어질 것 같네요 어쨌든 출근 전에 짬을내서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재밌습니다 <웃음> 이제 에필로그를 제외한 모든 원고를 다 썼습니다 진짜 이제 드디어 원고를 싹다 썼고 저번에 확인했던 그 본문 디자인 있잖아요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레퍼런스를 몇개 정리해서 이렇게 그 디자인하시는 분께 전달을 드린 상태고요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최종 디자인 시안이 나올 것 같고 제 원고를 바탕으로 이제 교정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교정해 주신 것 또 이제 제가 나중에 받으면 확인하고 뭐제 의도와 뭐 다르다거나 수정할 만한 게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마 출간까지 한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원고를 다쓴게 너무 뿌듯하고 기운이 좋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까지 파이팅! 사실 제가 원고를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맘때쯤에 제가 또 퇴사를 준비하던 때라 와 진짜 혼란 혼란 대혼란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뭐 퇴사하고 책이고 뭐 유튜브고 막다 말아먹을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담당자분께서 아, 괜찮다 급하게 안 해도 된다 차분하게 해라 여유를 주셔가지고 네, 천천히 차분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어요 이제 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마케팅 미팅을 하러 또 출판사 미팅을 가려고 합니다 가시죠 사전에 공지를 하면 얼마나 될올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근데 예전에 미라클 모닝 챌린지 할 때도 두 새벽 시간에 막 200명이 넘게 들어온 걸 보, 보면 저녁시간에 뭐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미리 고지를 했을 때는 저는 아침에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럼 12월 초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아 빡... 여유가 있을 거같으 세... 없을 거야 아, 네. <웃음> 시간이 너무 금방... 아네 생각보다 가요. 너무 금방 <웃음> 가가지고 음, 네. 책을 쓰는 게 굉장히 끝날듯 끝나지 않는 그런 여정이에요 지금은 그 코너 원고라 해가지고 이제 각 챕터 뒤에 짤막하게 들어가는 그런 걸 작성하고 있는데 꼭 도전이 아니더라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던 뭐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플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막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역시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11월이 되어서야 정말 모든 정말 전체 원고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색천부터 끝까지 교정지를 검토하는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요런 거를 잡아내는 거죠 원래 이제 샤워를 하면서인데 제가 오타를 됐나봐요 세워 하면서 교정할 부분을 이렇게 떠주고 요렇게 띠지를 하나 붙여줍니다 짜잔 이렇게 교정지 확인을 모두 끝냈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체크하는 게 많았네요 이제 새로운 회사를 옮겨서 지금 또 퇴근해가지고 출판사 미팅을 가고 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그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굉장히 떨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느낌을 몇 가지 찾아봤는데책 자체가 하나의 포스터가 돼가지고 책이기도 하지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뭐 아주더 정적이신 네 책을 봤을 때 하고 싶은 마음 이 들게끔 Don't think 는다 워딩이 있습니까? 그 음. 책만 봐도 아, 생각났으면 해야겠다는 라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미팅 다녀와서 이렇게 몇가지 안을 가져왔는데요 아마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라고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도전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해나간다는 의미가 조금 더 세계 취지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몇> <몇> <몇> <몇> <몇> 오늘 드디어 색 표지가 결정됐습니다 제목도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로 확정이 되었고요 사실 출판사 쪽이랑 의견 차이가 있긴 했거든요 총 6개 안이 있었는데 저는 이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안이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 아 정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제발 이걸로 하자고 좀 솔직하게 어필을 했어요 근데 또 다행히 담당 팀장님께서 완전 이걸 또 불꽃같이 밀어붙여 주셔가지고 표지도 너무너무 예쁘게 확정이 됐습니다 진짜 표지 나오니까 진짜 책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 갔습니다. 아, 너무 떨리는데 아 오늘은 제가 오전 반차를 내고 인사소를 갑니다. 아책 표지 오늘 찍는다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되고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건가? 진짜 나오는 건가? 내책이 나오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들어서 어쨌든 빨리 가서 제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랑 아주 미세하게 색이 다르게 나오기도 해서 이것도 현장 감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첫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책이 드디어 나왔군요. 아... 색깔 그때 되게 잘 <웃음>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웃음> 야. 이야... 정성스럽게 현수막까지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오셔도 되세요 혹시? 어? 저희요 네. 전안 돼요. <웃음> 저희 고생해주신 우리 출판사분. 들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저는 평범한 휴학생 그리고 취준생이었고요. 지금은 평범한 또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보겠다고 6시 기상에 도전한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도전을 하면서 경험했던 좌절담 그리고 성공담들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또첫 1년짜리 챌린지가 끝이 났는데요 나는 매일 작은 성공을 합니다 서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찾으실 거죠? 믿고 있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초판을 사시면 제가 항상 도전할 때 쓰는 이 Challenge Tracker를 굿즈로 드리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고 어 읽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Don't think, just t o 하셔서 일상 속에 작은 성공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점에서 만나요. 안녕. 와... Come on. Come on.